안녕하세요. 나연 언니아입니다. 오늘부터 책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책은 서음 출판사에서 발행한 저자 스웨덴 보고가영계에 다녀와서 쓴 라는 연계를 보고 왔다입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세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장이 좀 길어서 이 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총네 개로 방통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사자가 연계에 가기까지 1. 연계와이 세상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나는 인류사에서그 예가 없는 소기를 쓰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제시하려고 한다. 기가르트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나이의 이름인데 1700XX년의 어느 날암스테르담의 시장 안에서 몹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일하는 중개인이었는데 시장의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쁜 것이나 시끄러운 강경점은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시장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손짓으로 장터 특유의 신호를 보내어 다른 중개인들과 장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중개인들이 뺑 둘러서 있었는데 그와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인이 올린 손짓에 그도 손짓으로 응답하려고 했을 바로 그때였다. 상대방 중개인의서는 물론 시장 전체의 소음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의 놀라움은 어떠했겠는가. 그러나 그 놀라움조차도 이윽고 그가 본 광경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장 전체가 사라져버린 그의 시야에는 다음과 같은 광경이 비쳤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렇습죠 그것은 새빨간 색깔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가득히 퍼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새빨간 놈이 그는 정말 분통이 터져 못 견디겠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기가르트는 새빨간 저쪽에 바다와 같은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바다에는 지금 막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남파선의 모습이 보이고 그 배에는 몇만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거둥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 짝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몇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얼굴이 없는 듯하여 나는 그들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조금도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 자식놈 아직 일곱 살짜리입니다만 이놈의 얼굴만은 유려시 보였죠. 그리고 그 얼굴은 슬픈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가르트의 장남이 바닷물에 익사한 것은 그가 시장에서 이 환영, 나에게는 이것은 결코 환영같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조차 이렇게 말해둔다. 환영을 본 것과 꼭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이 이야기는 영국의 한 농촌에서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다. 아직도 새파란 한 젊은이가 죽었다.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아직 젊은 나이로 저승에 간 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 젊은이의 시체는 이틀 후에 마을 묘지에 묻혔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그 젊은이의 어머니는 남편과 마을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미친듯이 외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지금 내 아들은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빨리 무덤을 파서 구해내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남편이나 마을 사람들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어머니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덤을 파기로 했다. 그러나 무덤을 파헤쳤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 무덤 그 밑바닥에서 본 것은 그 어머니가 말한 대로 지금 막 되살아나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그 젊은이의 모습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수렁 어둠 속에서 그가 차차 소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그 젊은이의 얼굴에 감도는 희미한 생기만으로 분명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장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점일 것이다. 그 부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기록한 두 가지의 이야기는 흔히 있는 예이므로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한둘쯤은 자기 자신이 틀림없이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참다운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아직 인류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잘라 말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듣는 예는 어느 것이나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접촉하는 경계선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갖는 참다운 뜻을 설명한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자유롭게 출입해왔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문에 답하기로 하겠다. 기가루트가 어떻게 해서 새빨간 바다와 난파산에 매어 달려서 그의 구조를 애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되었을까. 영국의 한촌락에 사는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죽음의 수렁에서 아들이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 의문의 대답을 하기 전에 조금 길을 돌아가기로 하겠다. 아직 영계, 죽은 후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영계에서는 영들이 상념의 교류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행하고 있다. 상념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 다른 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 느끼고 있는 것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벽이나 칸막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것에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물론 영과 영끼리가 아니면 안 된다. 영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드문 일이지만 영이나 영계의 존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죽음의 통지를 받은 기가르트나 영국의 한 마을의 어머니의 경우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리라. 기가르트나 영국의 한 마을의 어머니의 경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죽음의 통지를 받을 경우는 모두 다그 죽어가고 있는, 사자의 영이 상대방 인간에게 상념의 교류에 의해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는 큰 의문이 남게 된다. 그것은 영끼리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념의 교류가 어떻게 해서 영과 인간 사이에서 행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리라 이 의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기가르트나 영국의 한 마을의 부인은 사실은 죽어 있었던 것이다. 죽어서 잠시 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가르트도 영국의 한 마을의 부인도 사실을 말하자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잠시 죽어서 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기가르트가 난파선에 매달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거나 부인이 아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안순간에는 이두 사람은 모두 죽어서 영이 되어 있었기에 같은 영인 아들의 영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영은 가장 친숙한 영인 기가르트나 어머니 육체에 살고 있는 영에 대해서 상념의 교류를 원하여 기가르트나 부인은 그 순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써 순간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좀더 다른 것을 기술하고 나서 나의 죽음의 기술과 죽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어쩐지 등뒤에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 부분의 공간에 평소에 보던 공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잠시 그 공간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너무나도 희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으나 이것은 당신의 배우의 연계나 영이, 즉, 죽은 후의 세계가 암흑처럼 흔적도 없이 다가서는 모습을 엿보이는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느낀 그 순간에 당신도 기가르트나 앞에서 말한 부인과 같이 순간적으로 죽어서 영계의 문안을 잠시 엿본 것이다. 영계가 이 지상의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새 그림자처럼 한순간 잠깐 들이오는 그림자는 너무나도 열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무리 열다 하더라도 그곳의 하늘을 나는 새가 실제하고 있듯이 영계는 이 세상의 배우에 빈틈없이 붙어서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계와 현세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이 되어 있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나는 자신의 육체를 자기 의지로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의 세계로 들어가 영계의 영들에 관한 일들을 알았다. 마치 기가르트나 영국의 한 부인이 겪은 한순간처럼 나는 이 일을 지금은 죽음의 기술, 죽는 기술이라고만 말해두겠다. 나의 죽음의 기술, 죽은 상태가 어, 어떤 것인가는 이 수기를 읽어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차차 알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 죽음의 기술, 나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영의 세계로 인도를 받게 된 최초의 인연이 된 이상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조금 기록해 두기로 하겠다. 잊을 수 없는 20여 년전 여름의 어느 날 저녁 때 일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 고국인 스웨덴을 떠나 바다 건너 이국인 영국의 여관에서 초로에 접어든 몸으로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거리로 나가서 언제나 들리는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그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라고는 없었고. 손님이라고는 나 혼자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오늘 저녁 밥을 좀 과식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포크를 딱자 위에 놓고 몸을 편안히 의자에 기대었다. 이상스러운 경험은 바로 이때 겪게 된 것이었다.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는 것처럼 내가 식사를 하고 있었던 방바닥에 뱀과 두꺼비 등 기분 나쁜 생물들이 가득히 나타났다.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기분 나쁜 생물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그때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지나치게 과식하지 말라. 그 인물은 나에게 이 말만을 하고서 나의 시야로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그 뒤에는 구름과 아지랭이도 거치고 나는 그 전과 같이 방 안에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급히 숙소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하숙집 주인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 방에 틀어박혀서 지금 막 겪은 기괴한 경험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몸이나 마음이 필요해서 온 어떤 이상 때문인가 하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건강하고 현실의 일이 무척 바빴던 그 무렵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일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이 곧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밤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다음 날밤그 이상스러운 인물은 또 다시 이번에는 내가 막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할때 침대 곁에 나타난 것이다. 나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하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일이다. 경악과 공포로 떨고 있는 나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더욱 놀라운 일을 말해주었다. 나는 너를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인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겠다. 너는 그곳에서 영들과 어울리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들은 말을 겪은 그대로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불가다이한 인물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연계나 사후의 세계에서 단한 번도 다시 만난 일이 없었다. 지금의 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바로 신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나의 마음속의 영이었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인간이 죽은 뒤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 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는 그 예가 없는 이와 같은 수기를 써서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나는 죽음의 기술을 나의 육체에 베풀고 육체를 죽음의 상태에 놓음으로써 인간의 사후세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부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죽음의 통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설사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존재나 영계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본래 육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도 더욱 깊고 더욱 본질적인 영과 영의 껍데기로서 작용하는 육체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앞에 항에서 내가 기록한 몇 가지 예로 미루어 보아도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육체에 있을 때의 영혼은 육체가 갖는 속박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영의 가장 영원다운 성질이나 작용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영혼으로서 원래의 진 면목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된 경우뿐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기가르트나 영국의 한철락의 부인과 같은 죽음과 경계를 접한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래도 이런 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간적을 망정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 사람들의 영을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영계문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영계에 들어가서 영혼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로 나의 영을 나 자신의 육체로부터 이탈시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영들과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교제한 것은 아니다. 육체를 갖지 않은 하나의 영혼으로서 교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때에도 역시 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들에게도 인간의 육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으로서의 나만을 보았고 나는 영으로서만 그들을 대했던 것이다. 그러면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영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써 되는 일일까? 나는 이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대답을 삼겠다. 영의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초기에는 나는 반드시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 있는 것도 아닌 특별한 감각 속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 나는 자신으로서는 내가 충분히 각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생생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 이 각성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보통 인간으로서의 각성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영혼의 감각에 있어서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눈, 귀, 코등 외부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은 모두 잠들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없어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다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갖고 있던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영혼으로서의 감각은 더욱 더 각성되어 뚜렷해진다. 영혼으로서의 의식 속에서의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에 이르러서는 인간으로 느낄 때에 50배 아니 100배나 더 날카로워진 것을 자신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나 몇 번씩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이들 감각은 모두가 육체적인 감각의 각성이 아님은 지금 말한 대로이다. 이런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의식을 잃어서 죽었다고 밖에는 보지 않을 것이다. 또 심장의 고동이나 맥박도 완전히 멈추고 있음에 풀림없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나는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혹은 같은 말이 되겠지만 다음에 말하는 이유에서 영혼의 상태라고 해도 조울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의 상태, 영의 상태가 되면 나에게는 자기 자신의 영이 자기 육체 안에 있다고도 혹은 밖으로 나가 있다고도 할수 없는 어느 쪽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들의 모습이나 영계의 모양이 조금씩 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또 영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이때이다. 그리고 영들을 내 손의 촉각으로 직접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은 영과 나 사이에 육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내가 직접 영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상태가 좀더 진행되면 나는 영계 안을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또 인간들과 어울리는 것과 꼭 같이 다른 영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 육체를 이탈한 후 육체와의 거리가 아직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나의 영은 지금 막 이탈해온 자기 자신의 육체를 확실히 볼수 있으며 어느 정도 육체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모양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영혼은 육체를 이탈해서 2, 30미터 정도의 나지막한 하늘에 떠 있었다. 눈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의 육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육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알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시각이라면 지붕 밑에 있는 나의 육체나 침대를 볼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는 그때 침대 끝에 목줄기를 걸치고 있었다. 영으로서의 나는 하늘에 있으면서 생각했다. 저런 상태로 있으면 목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혹시 질식할지도 모른다. 몸을 침대 안으로 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군. 나의 형이 그렇게 생각하자 나의 육체는 몸을 당겨서 목줄기를 침대 끝에서 떼었다. 이때 나의 육체는 누구의 눈에도 죽어있는 시체로밖에 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사람이 있어서 이 죽어있는 곳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으리라. 이 의식 상태로부터 좀더 진행하여 나의 영이 나의 육체를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면 나의 영은 완전히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영계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많은 영들과 자유스럽게 어울릴 수가 있게 된다. 내가 살아 있으면서 영계에 들어가서 영들과 교제를 하고 영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듣고 온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였다. 주 스웨덴보그가 다른 사람의 주입을 금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며칠씩 밥도 먹지 않은 채 있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런던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하숙집 주인은 이상하게 여긴 것 같으며 그때의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다. 또 그가 방에서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 기간은 2, 3일에서 10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차례차례 영계나 영들의 일에 대해서 기술에 가기로 하겠다. 3. 죽은 자도 생각하고 있다. 영원한 잠에 들어간 죽은 자. 인간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끝내고 조용히 죽음의 자리에 몸을 눕히고 있는 죽은 자. 죽은 사람이란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도. 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있다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줄까. 그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자가 있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 그것이 어디서 부르고 있는 것인지 왜 부르고 있는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점을 확실히 알수 없는 것이 그는 몹시 안타까웠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는 기척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점점 강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이 어떠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째서인지 이유를 알수 없었으며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가 이 기묘한 기척에 끌려서 온 곳은 어떤 집의 방이었다.그는 자기 자신조차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방문하게 된그 방안을 둘러보았다.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방 안에는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열 사람쯤 모여 있었다.그런데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표정이라는 것이었다. 침울한 분위기가 방안 가득히 퍼져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때때로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참아도 참아도 목구멍 속에서 새어나오는 오열뿐이었다. 자기가 어째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수 없는 그는 더욱더 불안해지기만 했으나 그래도 이 기묘한 집회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다시 방안을 둘러보았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한가운데 침대가 하나 놓여있고 그 위에는 한 사람의 인간 즉 죽은 자가 조용히 몸을 눕히고 있었다. 사정을 겨우 이해하게 된 그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가 알만한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이때야 겨우 깨달았다. 그는 영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그는 이번에는 새로운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얼마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자 방안을 바람 같은 것이 지나가는 기척을 느꼈다. 그러자 그때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한 사람의 그림자 비슷한 것이 심미하게 방 가운데에 떠올라왔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림자는 죽은 자가 조용히 누워있는 침대가에 소리 없이 앉았다. 그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림자가 불시에 들어옴으로써 그에게는 아까부터 마음에 걸려 있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왠지 확실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알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엇인가 가느다란 숨소리와도 같은 희미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었다. 죽은 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소리가 죽은 자의 가슴 근처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의 의문이 이것으로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숨소리, 죽은 자의 호흡일까.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부정했다. 죽은 사람이 숨을 쉴 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죽은 자의 숨소리, 죽은 자의 호흡이었던 것이다. 이상한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번쩍 떠오르는 한 가지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다. 저것이 죽은 자의 숨소리라고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윽고더 놀라운 사태가 방 안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몸 안에서 조금 전에 침대가에 앉은 자와 똑같은 사람의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죽은 자의 몸 안에서 생긴 사람의 그림자와 조금 전에 나타난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는 것이었다. 그 모양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 일어난 이 놀라운 사태의 진행을 그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해질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에게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간 정신이 안정된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새삼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대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두 그림자의 대화도 계속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비로소 알게 되어 깜짝 놀란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두 사람의 그림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그 그림자 역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상식을 초월한 현상이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두그 그림자는 사라져버렸고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방에서 밖으로 옮겨갔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육체가 죽으면 만사가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 즉 물질계, 자연계의 빛으로서 사물을 보고 느끼고 있는 이상은 그럴듯한 결론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영이 되어 영계로 들어가 영의 세계를 보고 온 나로서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하나 사실을 지적해서 제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먼저 인간의 죽음이란 사실상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두기로 하겠다. 지금 잠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확실히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이라는 것은 물질계, 자연계적으로 보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죽음을 영의 입장, 영계 쪽에서 본다면 단지 그 육체속에 살고 있었던 영혼 육체속에서 살면서 그 육체를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왔던 영이 육체의 사용을 그만두었거나 육체를 지배하는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은 그 후에는 영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죽음이란 영으로서는 단지 새로운 여행기를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 든 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에 살고 있었던 영혼은 연계를 향해서 여행길을 떠나게 마련인데,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보통 이 세상의 시간으로 말해서 2, 3일의 틈이 있다. 죽음과 동시에 육체 안에 있던 영혼으로서 눈을 뜨게 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영계로부터는 다른 영,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영, 이 죽은 사람의 새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 이것은 영끼리의 감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영계로부터 인도하는 구실을 막고 찾아온 영과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자의 죽은 육체가 있는 곳에서 서로의 상념, 생각을 교환하게 된다. 이 교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것은 죽은 자의 영이 그후 영원한 삶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죽은 지 2, 3일 동안은 죽은 자의 영이 아직도 죽은 자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상념의 교환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죽은 자의 영은 죽은 육체 안에서 조용히 소리 없는 영의 호흡을 계속하고 또 영으로서의 생각이 잠기고 있는 것이다. 존재 자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죽은 자의 영과 인도하는 영과의 상념의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말해보기로 하겠다. 4. 인간의 사후에 시작되는 영과의 대화 제프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의 보람도 없이 아침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시체는 현세에서의 용무를 전부 마치고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잠들어 있다. 제프가 이 세상을 떠난 지는 몇 시간이 지났으나 제프는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애워싸여 있었다. 제프, 시체가 된 제프는 이때 문득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조금 전에 분명히 죽었을 터인데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마지막 이별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꿈이었을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옷곳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가 살아온 눈에 익은 방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도 틀림없이 한 방에 있었지만 제프는 같은 방에 죽은 시체가 되어 누워 있으면서 이제는 별개의 다른 세계로 들어간 인간 영이었으므로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제프의 내부에서 이런 기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프가 영으로서의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프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눈을 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는 자기가 영으로서의 조용한 호흡을 소리 없이 계속하고 심장도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이윽고 제프는 영으로서의 마음의 의식 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에 소리치고 숨을 삼키게 된다. 그의 눈앞에 아직 희미하긴 하지만 그때까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한 일이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쩐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같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군. 그는 죽음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희미하긴 해도 넓고 넓은 대평원과도 같은 풍경, 건너편이 보이지도 않는 넓고 큰 강, 열기 하늘에서 내려비치는 태양과 같은 것, 무엇인가 인간을 연상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생물. 그러나 아지랭이처럼 그 모습은 희미하다. 이 자유롭게 그 세계의 공중을 나르고 있는 이런 불가사의한 세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제프는 이 몽상인지 환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생각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는 바로 자기 눈앞에 그때까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두 개의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자기 곁에 앉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계로부터온 영이 나타난 것이다. 인도하는 영은 제프가 그들이 온 것을 알아차린 것을 알게 되자 제프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서 제프 안에서 눈을 뜬영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정령이지만 영도 제프 자신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나 인도할 영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영끼리의 사이에서는 얼굴을 서로 맞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념을 교환할 수 있는데 제프의 정령에게는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인도하려고 온 영은 제프의 정령이 영으로서 각성하는 것을 도우려고 한다. 제프의 정령은 왼쪽 눈이 얹어놓은 헝겁이 조용히 거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왼쪽 눈에 조금씩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가느다랗게 눈꺼풀 사이로 빛이 비추는 것을 느낄 때와 같이 퍽 희미하고 불안한 상태이다. 다음에 제프의 정령은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열은천이 조금씩 말려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 오면 영으로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던 제프의 정령의 마음속에 아직 육체의 인간이었던 때에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영어로서의 상념이 와락 한꺼번에 스며들어온다. 왼쪽 눈 위에서 혹은 얼굴 전체에서 말려 올려진 열분천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물론 인도하려고 온용의 손에 의해서 행해질리는 만무하고 또 그런 일을 할수 있을 리도 없다. 이것은 제프의 정령의 생각이 육체적인 인간이었을 때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의 상념에도 이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적 힘보인 행위인 것이다. 영으로서 상념을 자신에게 받아들인 제프의 정령은 이때 확실히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인도하는 영은 이때 제프의 정령에게 영계의 말로 말한다. 그대는 이제 정령이다. 이제부터 영으로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제프의 정령도 인도하로온 영의 말의 뜻을 확실히 알수 있다. 인도의 영과 제프의 정령과의 사이에 학념의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이때부터이다. 인도하로온 영이 묻는다. 당신은 인간으로 있었을 때에는 어떤 삶을 보냈는가? 제프의 정령은 육체의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 기억을 두세 가지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계에 수많은 단계가 있다. 지금 그대에게 그것을 보여주리라. 인도하는 영은 이렇게 말하자 지금까지 제프의 정령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영계라든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고 있는 영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인도하러 온 영은 제프의 정령의 표정을 지켜보고 그 표정에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영계에는 뒤에 말하겠지만 무수한 영의 단체가 있다. 영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단체에 속해서 영원한 삶을 보낸다. 인도하는 영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영과 상념을 교환하는 것도 그 죽은 자의 영이 과연 인도하는 영과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상념의 교환에 의해서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새로운 영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도하는 영은 자기 스스로 죽은 자의 영을 영계로 단 처음에는 정령기이지만 인도해 간다. 또 반대로 그 죽은 자의 영은 다른 영계의 단체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은 자의 영을 육체 안에 그대로 둔채 사라져버린다. 이런 때에는 죽은 자의 영은 그뒤 잇따라 나타나는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자기가 장래에 속해야 할 단체가 확인될 때까지 육체 안에 남아서 영의 삶을 보내게 된다. 즉, 그 사이에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죽은 자도 생각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한 내가 지금 제프의 예에서 기술한 죽은 자의 영과 인도하는 영의 상념의 교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중에 두기로 하겠다. 먼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영계의 말을 배운 일도 없는 제프의 정령과 영 사이에 말이 통하는 것 같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영계의 말은 영들이 배우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말이 되어서 나타나서 상대방에게도 통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인도하는 영이 인간으로서의 제프의 생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낸 생애 안에 실은 영으로서의 제프의 성질을 알수 있는 열쇠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인도하는 영은 그것을 알아서 장래 제프의 영이 속해야 될 연계의 단체가 어느 단체에 이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참고로 삼게 된다. 또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예 안에 무점쯤 나온 표상이라고 생각한다. 표상이란 한 가지 일을 무엇인가 공통성을 암시하는 다른 심벌로 나타내는 것이며 예를 들면 빨강색은 정렬, 흰색은 순결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상은 이 세상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또 제프의 얼굴 위에 덮여있던 열분 헝겊을 말아올리는 듯한 기분을 제프에게 갖게 함으로써 제프의 정령이 이미 인간계를 떠나 그 생각도 영적인 것이 되었다고 가르쳐준 인도하는 영이 행한 표상도 아직은 현세적인 표상의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영계의 표상에는 아직도 이 세상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 많은 표상이 있다. 방금 든 예에서 제프의 정령에게 영계의 모양이나 영계의 단체가 뚜렷하게 보인 것도 실은 인도하는 영이 표상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준 것이며 영계의 놀랄만한 표상에 대해서는 차차 위에서 알게 될 것이다. 제포의 영은 이렇게 하여 여하튼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 간다. 죽은 자의 영, 정령은 영원의 삶을 보내는 영계로 떠나기에 앞서 먼저 정령계로 인도되는데 그 정령계에 인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말하기로 하겠다. 5. 정령계로 가는 길 나는 새로 죽은 자의 정령이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정령계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이것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이때 두 인도령과 정령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도시에 교회에 흐르는 강가를 걷고 있었다. 강 언변에는 포도밭, 보리밭, 목장, 가축사 또는 각가지 모양의 집들 그리고 언덕 위에는 성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이나 아, 이 세상의 것이므로 사람들의 눈에 띌 리가 없었다. 그들의 대화를 나는 조금씩 들었다. 그대에게는 저쪽에 빙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는가 그대가 이제부터 가는 정령계는 저 빙원 너머 아득히 먼 저쪽 산골짜기에 있어 영이 말하는 빙원 같은 것은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경 속에는 있지도 않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전부 이 세상 세계와는 다른 세계, 영계일 것이다. 정령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에게는 빙원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또 정령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그 개념조차도 분명치 않소.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부 암중 모색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인도하는 영끼리 얼굴을 마주 보고는 희미하게 웃는 것 같이 보였다. 지금은 그런 것에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머지않아 그대에게도 내가 전한 것 전부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정령이 다시 말했다. 나에게는 빙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바다와 같은 것이오. 그 해변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이오. 거대한 바위 옆에는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큰 아가리를 벌리고서 거대한 바위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비치오. 여기까지 듣자. 인도하는 영은 영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그대는 정령으로서 눈이 조금씩 띄어지는것 같소. 좀더 있으면 그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빙원으로 변할 것이오. 그대는 그 바다같이 보이는 것을 조금만 더 눈여겨보고 있으시오. 그들는 여전히 강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보리밭이 있는 곳까지 오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강 건너편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여기에 다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치 공중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걸려있는 것처럼 강의의 공중을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성의 성벽 안을 마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성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성 건물도 빠져나가고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선 나는 나 자신이 영에 의해서 인도된 경험을 약간 기술해 보겠다. 나는 언제인가 어떤 시가지를 지나서 그 도시에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었다. 나는 그때 걸어가면서 영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었으며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은 내가 눈을 뜨고 각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자체가 환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걸어가는 도중에 숲이라든가 집, 강, 사람 등 보통 인간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계에 있는 숲이나 가옥이 아니라 영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갑자기 육체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상황이 이제까지 보고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었다. 내가 이와 같이 하여 영의 인도를 받아 걸어간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얼마나 날짜가 지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인간계로 돌아와서 서 있던 장소가 나에게는 전혀 낯선 고장이었다는 두 가지일 뿐이었다. 인도령에 의해 인도되는 이 새로운 정령은 곧 정령계에 도착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은 물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정령의 세계, 정령계를 자기 눈으로 본가 동시에 틀림없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다음 항에서 영계 중에서도 가장 흥미 있는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과의 관계도 퍽깊은 세계, 정령계의 여러 가지 를 적어보기로 하겠다. 6. 정령의 세계 정령계 1. 정령계는 이 세상과 영계와의 중간에 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정령계인 것이다. 인간은 죽은 후 즉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령이 되어서 정령계에 들어간 후 이곳에서 다시 영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이 된다 정령이 인간과 영의 중간적인 존재인 것처럼 정령계도 인간세계인 이 세상의 물질계 즉 자연계와 영계와의 중간에 있는 세계이다 정령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실은 너무나도 넓고 커서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매일매일 몇만 아니 몇십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육체의 삶을 끝마치고 정령계로 들어오는 것만을 보아도 그 광대 무변함은 상상을 잘한다. 정령계는 이와 같이 광대한 주위를 거대한 바위산과 빙산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산맥에 둘러싸인 그 안에 있다. 그 광대함은 이 세상에서 비교가 될 만한 것이라곤 전혀 없으며 겉모양만으로 말한다면 산들이 주위를 둘러싼 커다란 분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정령계에서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산맥과 산맥 사이에 여러 곳에서 영계로 갈수 있는 통로가 나 있는데 이 통로는 정령계에 사는 정령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정령계로부터 영계로 옮겨갈 준비가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령계에 사는 정령들은 영계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이 전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령계만을 세계라 믿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정령계에서의 정령들은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준비를 거쳐서 영계로갈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영계로 가는 준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신뢰를 적어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수 있는 자료를 예시하기로 하겠다. 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가 정령들이 품는 최초의 음은 정령계는 틀림없이 영계의 하나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점에서 이 세상과 닮은 데가 있다. 3일 전에 정령계로 온 정령과 이승에서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날 정령계로 들어와 먼저 들어온 정령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나는 들은 일이 있다. 새로 들어온 정령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의 장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네. 너의 육체가 막 땅에 묻히려 하고 있었지. 이 말을 듣자 또 한편의 정령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모습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다. 나의 육체가 묻히려고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것 아냐.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중지시켜야지. 발을 구르고 손을 떨면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의 모습을 보다 못한 나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정령을 향해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정령이 되어 있는 것이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오. 당신이 정령계로 인도를 받았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리가 없을 텐데. 나의 말이 그를 진정시키고 그로하여금 성을 되찾게 했는지 그는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군. 나는 지금까지 정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군. 그렇다면 지상의 욕물을 모두 마친 육체가 묻히는 것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정령계는 적어도 정령들의 의식 속에서는 인간계와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정령과 같이 아직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정령도 꽤 많고 정령계로 인도되기 전에 인도하는 영이 정령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텐데도 이런 일도 정령계에 들어오면 곧 잊어버리고 많은 일이 종종 있다. 정령계가 너무나도 인간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그대로 살아있는 것에 놀라는 정령도 펑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령계와 인간계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에 놀라는 자와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에 놀라는 자의 두 종류가 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환상이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환상이란 말인가? 이와 같이 정령은 늘 이러한 자문자답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정령계에는 영계로부터 온 지도령, 즉 정령계에 있어서 영계의 경험이 풍부한 선배령들이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 그대는 정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인간으로서 죽은 그대는 다시 정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는 지금 정령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며 이것은 만에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인 것이다. 그리고 영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교시해 준다. 인간은 원래 영과 육체의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를 가진 것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영은 정령이 되어 정령계로 인도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의 준비를 한다는 것. 준비를 마치면 영이 되어 용기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은 그를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것 등등을 잘알수 있게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놀라움을 표시하는 정령이 있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나에게 그런 일을 가르쳐주고 불려준 사람도 전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듣는 일일 뿐이다. 나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듣고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과 눈앞이 확 트이는 것 같은 생각이 얽혀서 혼미해질 뿐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인가. 즉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영계라든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일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인간이었던 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뿐이므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머리가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령의 솔직한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혼미해진 정령들도 정령계에서 사는 날이 거듭됨에 따라 정령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차차 확신을 갖게 된다. 내가 만난 많은 정령들은 내가 이 이승에 산 육체를 둔채 정령계를 방문한 불가사의한 나그네임을 알게 되면 모두가 나에게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정령으로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주어 대개가 이런 부탁들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 기회에 세상의 학자들이나 종교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충원을 해두고자 한다. 정령계에 들어간 당초의 정령들은 자기 스스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처럼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운 범인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세상 학자들이라든가 교회의 목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인간의 본질과 영이라든가 영계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당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 내가 말하는 자연계, 물질계, 태양빛 속으로만 사물을 보고 또 자연계, 물질계의 사고방식으로만 세상 사물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계의 빛 속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자연계의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정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영계의 빛에 의해서 영계의 사고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해서 전부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3. 정령의 마음속에 새겨진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 정령계는 인간계와 비슷한 점이 많다 정령들은 누구나 다 하나의 인체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 인간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 있지만 갖고 있고 얼굴에 생김 생김도 정령이 된후 얼마 동안은 이 세상의 사람이었던 때와 거의 변함이 없다 또한 정령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집등 무엇이든지 다 있다. 그리고 또 정령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다만 감각에 있어서 이 세상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영으로서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영적 성격은 차차 갈고 닦여서 그 성격이 영적인 의미로 차차 물질계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영계에 갈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령계는 영적인 영격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실현을 견디고 수양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정령들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예로서 나는 그들의 놀라운 기억력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연기에서 온 검사하는 영 앞에 한 사람의 정령이 섰다. 검사하는 영은 우선 이 정령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선을 차차 옮겨서 가슴에서 배로 다시 다리로 그리고 손끝으로 이렇게 정령의 온몸에 시선을 집중해 간다. 정령계의 다른 정령들도 주위를 빙 둘러싸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를 기묘한 일이 일어나 다른 정령들을 놀라게 했다. 검사하는 영앞에 서 있던 정령의 머리 위에 안개와도 같은 구름이 한 가닥 솟아오른 것이다. 그리고 이 구름은 차차 형태를 이루어 한 채의 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집 문간에는 한 사람의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 주위를 살펴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즉 지금 검사를 하는 영 앞에 서 있는 정령, 좋지 않은 일을 상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정령들이 놀란 것은 다음에 일어난 가장 기이한 현상이었다. 이 정령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던 광경에 정신이 팔리고 있던 다른 정령들은 땅 위에서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땅 위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검사하고 있는 영 앞에 서 있던 정령의 발 밑에 한 권의 메모장 비슷한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 그 페이지가 한장한장 한장 넘겨지고 있었다. 이 메모장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메모장에는 그정령이 인간계에 있었을 때 저지른 과거의 재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메모장은 매물을 먹고 부정행위를 한그 자신이 인간계에 있었을 때 상세하게 전부를 적어놓은 바로 그 메모장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까지도 적혀 있었다. 또 하나의 예를 다음에 적어보기로 하자. 이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저술한책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가. 그 정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영은 조금도 놀라는 빛도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지금 그대의 기억 속에서 이 저작을 끌어내어 여기 에 다시 나타나게 했다. 그대는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정령의 놀라움과 흥분은 더해갈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오. 이 저서는 틀림없이 내가 인간계에 있을 때쓴 것이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까지 적혀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이 정령은 인간 세계에 있었을 때 학자였다. 그리고 지금 정령계에서 그가 저술한 책이 다른 정령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던 세밀한 부분까지도 재현되었고 글자 한자 틀린 곳이 없었다. 이것은 검사하고 있는 영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검사하는 영이 학자였던 정령의 기억 속에서 끌어내어 다른 영들의 눈앞에 재현시킨 것인데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인영이 인간이었을 때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정령이 되어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령이 되면 인간으로 있었을 때와 같은 육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성, 지혜 등의 영적인 능력이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게 된다는 한 예이다. 그런데 지금 든 예에서 좀더 덧붙여 둘 일이 있다. 검사하는 영은 정령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그의 얼굴과 온몸을 응시하는 것만으로 끌어냈다. 이것은 영에게만 있는 특유한 능력이며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령의 기억 속에서 끌어낸 것을 다른 영의 눈앞에 재현시킨 일이다. 그런데 이 재현은 이 세상에서와 같이 책이나 메모장 같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령들의 영적인 시력에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시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정령에게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4. 정령에서 영으로의 진화.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집단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한 가족이 나란히 정령계로 들어오는 일이 있다. 이런 때그 가족은 얼굴 모습이 비슷하고 또 정령계에서도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족이었음을 곧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도 정령계에서 살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얼굴 모양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은 가족이었는데 이젠 얼굴 모습도 서로 상당히 달라진 일단의 정령이 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간이었을 때 부친이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정령이 말했다. 당신은 어느 단체로 갈 작정이오? 부인으로 짐작되는 정령이 대답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단체는 당신이 가려고 하는 단체와는 다릅니다. 정령계를 졸업한 정령은 영이 되어 영계로 간다는 것은 이미 말했는데, 어느 영이나 자기 본성에 가장 알맞는 영계의 단체에 속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영의 생활을 보내게 된다. 영계에는 영의 성격의 다양함에 따라 무수히 단체가 많은데 지금두 정령이 말한 단체란 이 영계의 단체를 가리킨 것이다. 아들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정령이 또 대답했다. 저의 희망은 아버지인 정령과 같은 단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희망을 연계해서 과연 받아들여 줄 것인지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여겨지는 정령도 말한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헤어져서 전혀 다른 종류의 단체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인간으로 있었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오빠보다도 그이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이는 아직도 인간세계에 있지만 어느 때이고 영계에 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단체로 찾아오리라고 믿으니까요. 아직 나이 어린 어린이도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갈래요. 어느 단체이든 어머니가 가려고 하는 단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래요. 이 세상에 있었을 때 한 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연계는 모르되 영계에서는 다른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때는 영원히 만나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유아, 그리고 다른 장래에 이영계로 오게 될 인간이었던 때의 연인과 같은 단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가족이 흩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별개의 영계의 단체에 속해서 같다 방금 말한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상식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비정한 이야기라고 할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계의 법도이다. 나는 영계의 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영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영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두겠다. 인간은 원래 영계에 속해 있는 영과 자연계에 속해 있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몇 번이나 되풀이한 대로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영이고 어느 부분이 자연계에 속하는 육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일까?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 즉 마음 그 자체 안에서 가장 내면적인 것, 진실한 뜻에서의 지혜, 이성, 지성, 마음속의 욕구라고 할수 있는 것, 그 인간을 정말로 깊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영의 영역이며 이것들은 모두 영이 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육체는 물론이고 눈이나 귀, 코, 혀, 몸, 감각 등의 육체적 표면적인 감각들은 모두 다 물질계, 자연계의 원래부터 속해 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 정령이 되어 영계, 정령계에 가게 되면 그 영은 본래의 영 자체로 차차 되돌아간다. 정령이라도 처음 얼마 동안은 외부적인 감각의 잔재나 외부적인 기억을 갖고 있으나 차차 그것들을 버리고 본래의 영의 모습이 되고 또 영적인 감각이 나타나게 된다. 본래의 영의 모습이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누구나 사람이 사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버리고 한밤중에 자기 방에서 혼자서 명상에 잠기고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의 마음의 모습 즉 명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도덕 법률 예의 타인에 대한 고려, 습관, 그리고 이에타산등 그물고처럼 얽혀있는 외면적인 것에 속박당하고 혹은 지식과 같은 내면적인 기억에 사로 잡혀 해를 잇고 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영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령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가족의 경우도 정령계에 막 들어왔을 무렵에는 얼굴 모습도 비슷했었다. 그러나 정령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에 가족의 정리라고 하는 외면적인 것을 차차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으로의 참모습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와서는 얼굴도 비슷한 데가 없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영들은 각각 다른 영계의 단체로 가서 이 이후에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된다.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어린이가 아무리 같은 영계의 단체에 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더 정영계에서 나를 보내고 있으면 결국 헤어져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 정령들은 이렇게 하여 처음에 정령계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을 첫 번째 상태라고 한다. 차차 영에 가까운 상태로 두 번째 상태 진화해 가는 것이다. 이 정령은 풀밭에 앉아 의기소침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보고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런 자세를 계속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무엇인가를 쉬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미쳐버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지성과 두뇌는 모두 파괴되어 버렸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세상에 있었을 때 지식을 기억해낼 수 없고 나의 장래는 완전히 암흑에 쌓였다. 아,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참으로 불안하게 짝이 없는 독백이다. 그러자 거기에 영계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그대의 비탄에 빠진 말을 듣고 그대에게 충고를 해주겠다. 정령은 이 말에 대답하여 그가 비탄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의 말을 들은 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정령은 다른 사람의 비탄을 웃어버리는 용에게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은 말했다.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소. 당신이 기억해낼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인간으로 있었을 때의 지식이란 게 한갓 외면적인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오. 예를 들면 학자의 지식과 같은 것이란 연계에서는 전부 불순물이라고 말하지. 당신이 세상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대의 정령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증거요. 이와 같은 외면적인 지식은 연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 뿐이니 당신이 비탄에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정령은 조금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으로 이 말을 듣고 있었는데 역시 느끼는 바가 있는 듯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모든 것에 이해가 가오. 내 지식이 소멸해가면서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것을 느낀 일이 근래에는 자주 있었소. 이것이 즉 육체적인 인간의 태보이고 영적 성정의 진보인가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요즘 이제까지는 통 보이지 않았던 영계의 모습이나 영계의 것들이 때때로 보이게 되고 또 다른 정령들의 얼굴을 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었을 때 친구의 일을 생각하면 이 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인간이었을 때의 지식은 차차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때때로 이 이야기를 미소지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정령의 첫 번째 상태를 거쳐서 이제 바야흐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것이오. 그대가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이제 멀지 않았소. 이것은 어느 정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어느 날 정령계에 당장 비슷한 곳을 지나갔을 때 몸에 총알이 뚫고 들어간 듯한 아픔을 느끼고 무의식 중에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자. 그가 세상에 있었을 때 자라는 사이였던 한 사나이의 정령이 세상에 있었을 때와는 퍽 변모한 얼굴로 누려보고 있었다. 그는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정령의 아내였던 정령이 역시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몹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즉시 그 자리를 떴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두종령은이 세상의 척도로 말하자면 10만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아직도 눈을 뒤집어 까고서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서로 계속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나는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그는 지금 막 보공 광경에 기이함에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부부는 세상에 있었을 때턱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고 한다. 이 세상의 부부도 역시 인간사회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관습, 평판 그리고 이해 타산 등의 외면적인 것으로 맺어지고 있었으나 사실은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년기에 들어갔던 당초에는 아직도 이러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정년기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령의 두 번째 상태가 될 무렵에는 두 사람의 영적 본성이 외면적인 제약을 벗어나 중호심이 잠재하고 있었던 내면적 본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부호의 경우도 대개는 그런 예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정령계에서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본성이 흉악한 정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인 다산이나 법률의 공포 등이 없어지고 그들이 두 번째 상태로 들어갈 무렵부터는 인간사회에 있는 흉악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흉악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뒤에 가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7. 정령계에서 영계로 정령계에서 영계로의 이전은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나는 이것을 나 자신의 경험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미풍이 나뭇가지를 건들거리는 화창한 봄날씨와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었다. 나는 정령계의 들판에 가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눈앞에 펼쳐진 들판과 그 들판에 있는 정령들을 보고 있었다. 내가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화창함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다. 나의 시야에서 들판도 정령들도 일체의 것이 갑자기 희슨듯이 없어지고 나는 그 순간 현기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대한 정령계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연봉의 산맥만이 고통 때보다 무서울 정도로 뚜렷하고 따갑게 나의 눈에 비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산맥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나에게 모든 산들이 주위에서 일제히 발만 추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꼈을 정도였다. 나는 이 산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또다시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돌연 일어났다. 이 산맥 중에서도 특히 높이 솟아있는 두 개의 산이 서로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늘까지 다음 거대한 문짝이 좌우로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맥 너머로 통하는 입구가 열리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생각했다. 한이 움직이고 있다. 나의 목구멍에서는 신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가 아니면 정령으로서 죽었음에 틀림없다. 마치 이 세상의 인간이 육체의 인간으로서 죽는 것과도 같이 그 뒷일은 아무것도 모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나에게는 몇만 년이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주위가 온통 붉은, 흙 같은 적갈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눈을 뜨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산이 움직이고 산맥 사이에 입구가 열려 공포에 질렸던 것까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의 현재까지의 일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저 산맥 사이에 열린 거대한 입구 사이를 지나갔던 것 같다. 어쩐지 내몸 전체가 공중에 떠올라 어떤 방향으로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르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 같기도 했고 또 반대로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맨 처음에는 큰 강의를 나르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그 강은 동양의 성스러운 강인 갠지스 강이나 중국의 양자강 등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나큰 강이었고 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것 같다. 강의를 지나자 나의 눈 아래에 넓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내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아니 상상해본 일조차도 없는 짐승과 물고기가 보였다. 나는 바다 위를 날르면서 내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의 어두운 하늘에 하나의 작게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을 보았다. 바다 위를 꽤 오래 날았을 때 나는 조금 전까지도 아주 작게 보였던 별이 갑자기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되어 나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너무나도 공포에 질린 나머지 눈을 꼭 감아버렸다. 나는 여기에서 또한번 정신을 잃은 것 같이 생각된다. 나는 젓갈색 속에서 겁이 나면서도 살짝 눈을 떠보았다. 나는 살아있다. 틀림없이 살아있다. 이것이 내가 최초로 느낀 것이었다. 눈을 떠보고 비로소 내가 어째서 적갈색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의 눈앞에는 눈에 익은 정령계의 광경 따에는 흔적도 없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는 적갈색의 광막한 세계가 그것은 사막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사막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펼쳐져 있었으며 나는 그 속에 저녁 노을과 같은 희미한 밝음 속에 혼자 있었다. 이 세계에는 생명의 존재 같은 것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영원한 죽음의 세계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묘한 일이 벌어져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적갈색의 죽음의 사막과도 같은 세계의 저편에 약한 빛을 바라는 태양 비슷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이태양의 높이는 나의 가슴께 닿을 정도의 높이였으므로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을 품기 했다. 그리고 이 태양의 희미한 빛을 통해서 바라보니 사막의 끝인 내 시야의 끝에 울퉁불퉁한 바위산들이 보였고 그 산들 주위에는 고대 의 이집트의 벽화라든가 피라미 남벽에 그려져 있는 것과 꽃 같은 기사라든가 사람들, 환상의 세계에 있는 동물 비슷한 것들이 공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연계 이곳이 연계라는 것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들어가 최초의 영의 소리를 들은 것은 이때였다. 그대는 이제야말로 영원한 영이 되었도다. 여기는 영계이니라. 나에게는 이 소리가 아주 먼곳 사막 끝에 보이는 바위산 쪽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소리는 또한번 되풀이 되었다. 너는 이제야말로 영원한 영이 되었도다. 여기는 영계이니라.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나의 눈앞에는 하나의 사람이 모습 비슷한 것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서 있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자. 나의 기억은 놀라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마등처럼 빙빙 회전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사막을 방불케 하는 젓갈색의 광막한 세계. 그리고 태양과 같은 것의 출현, 사막 끝에 있는 울퉁불퉁한 바위상과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동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의 기이한 소리와 그 소리의 인자에 도련한 출연 나의 마음은 잇따라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연속에 정말 압도당하고 말았다. 나는 침착하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주위의 상황에 의미를 알려고 했었다 그러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는 전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만이 앞설 뿐이었다. 잠시 후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울퉁불퉁한 바위산,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이나 동물들 그리고 죽음의 사막과도 같은 세계 자체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시야로부터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나는 이런 사실의 의문을 잠시 보류한 채 조금 전에 나타난 목소리의 임자에게 이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아직 연계에 익숙하지 못했노라이 연계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대도 머지않아 이 연계에 익숙하게 되리라. 이 영의 대답은 나의 놀라움이나 흥분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 평온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금 전까지 내가 보았던 광경이 또다시 나의 시야 속에 나타났다. 이상한 나 자신이 처음으로 영계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나는 그후 어느 정령에게 있어서도 처음으로 영이 되어 영계로 들어갈 때의 경험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대개는 내가 경험한 것과 같다는 것을 다른 영어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경험은 모든 정령이 영계로 들어갈 때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처음으로 영계를 경험했을 때 앞에서 말한 최초의 만난 영어로부터 들은 영계의 예비지식에 대략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계 안내서로 삼고자 한다.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선 영계는 영계의 태양. 그는 이에 비해서 이 세상의 태양을 자연계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아래에 있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처음에 보았던 가슴 높이에 있는 태양이 바로 그것이며 연계의 태양은 연계 전체에 대해서 자연계의 태양과 같이 빛과 열을 주어 생명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태양에게는 없는 영유라고 하는 독특한 흐름을 눈에는 보이지 않음 연계에 방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연계가이 세상과 특히 다른 점은 표상의 세계란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기이한 체험도 표상의 세계인 연계에서는 흔히 있는 아주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먼저 내가 최초로 보았던 적갈 세계, 사막 비슷한 세계, 그리고 저 멀리에 보였던 바위산, 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인물이나 동물은 어느 것이나 다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보고 싶다고 희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된 것이며, 그것은 현실로 존재하고는 있으되 보고자 하는 의사가 없고 볼수 있는 능력이 그는 이것을 영시력이라고 하였다. 영에게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내 눈에 사막 비슷한 세계밖에는 보이지 않았고 다음에 바위산 등이 보이게 된 것은 약간이기는 하지만 나의 영시력이 연계에 다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나마 볼수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또 도중에 이러한 광경들이 잠시 나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은 내가 딴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발달하지 못한 영시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별로 이상할 것은 없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경이 또다시 보이게 된 것은 실은 그 자신이 보이게 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무엇인가 뜻이 있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영은 상대방 영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상념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에 의해서 내가 보고 있었던 광경을 자기 시 안에 복사해 두었다. 그리고 나의 시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광경이 사라진 후에 또다시 그는 방금 자기 시야에 넣어두었던 광경을 나의 상념 속에 던져넣어 내가 그것을 볼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영계의 태양만은 변함없이 나의 시 안에 있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이유는 영계의 태양만은 다른 사물과 다른 존재에 이어서 표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나에게는 그의 설명 전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는 나는 반쯤은 알수 있을 듯 했고 반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었다. 나는 그후 마침내 연계의 불가사이와 수수께끼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 셈인데 이것을 차례차례 기술해 가기로 하겠다.